오늘은 운탄고도5기꽃꺾게지에서만암계로 이어지는 광구와광구의 아내의 태탄 산의 길을 갔습니다 만암계에서 화절정으로 가기 위해서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서는 화장도로까지만 택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차에서 내리니까요 어, 엄청난 눈이 좀 네, 쌓여있습니다 택시를 내리니까요 많은 눈이 쌓였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화절령, 직진을 하면 거리 연못으로 바로 갔게 됩니다. 저희들은 오른쪽 화절령으로 출발을 합니다. 칠제야 죠 칠제. 운탄고도는 구름이 양탄자처럼 설쳐진 고원의 길을 의미하고요 1330은 운탄고도 총길이 173.2km 중에 최고 높이 만왕째 해발고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화전령에 도착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요이 고갯길은 봄철이며 진달래와철저이 반발하여 길을 가는 나그네와 나무꾼들이 꽃을 하나로 꺾어 갔다 하여 꺾어있고 파절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파절형 사거리는요. 세빛째사북 영월 상북 그리고 만악제 가는 길로 갈라집니다. 만악제 방향으로 제대 진행을 하겠습니다. 분탄 고도는 영월, 정선, 해배, 삼척을 잇는 석탄을 운반하던 광구의 문화와 삶이 있던 길입니다. 인탄고도 오기를 광부와 광부 안에 뜻한 사랑의 길이라고도 한답니다. 하이언 펠리스 호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아우, 차 울어요. 눈이 어마어마합니다. 도렁이 연못에 도착했는데요. 도렁이 연못은 광산이 한몰대에 생긴 그리 크지 않은 웅덩이입니다. 숲 속에 있는 작은 웅덩이인데요. 그 자체가 아주 신비하여 드라마 촬영기나 등산, 빽빽기 장소로 이름이 나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로, 에이. 진상 깨끗하고 시는분계네요아하늘길에서요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연분 앞에서 저는 백운산 마천봉을 경유를 하겠습니다 마천봉을 경유하지 않을 시는요 운탄고도 인도길을 그대로 직진으로 걸으시고 되겠습니다 멧돼지 캐치입니다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얼음길을 조금 3초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멧돼지 아, 캐치기가 여러 가지 캐치도있어요다가스는평상에 가요. 눈이 썩어 하게쌓있습니다 낙엽성 사이로 길이 예쁘게 나 있습니다. 눈이 네, 많이 왔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길을 만들어 놓셨습니다 이것도 자작나무 계속 하는사스레 나무라네요. 심터도 아주 전갈을 만들어 아 저렇게 스키를 타러 와야 되는데요. 걷는 것 보다도 자이요 스키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명상가 일본이 머물고 걸었던 하늘길에 그분들 길이는 핸드 프리팅을 설치했다합니다. 다음에는꼭어기도못 뭐 타러 와야 되겠습니다. 마치 솜사탕을 나무에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의 발자국을 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정상은 정말 정말 정말 쉽게 하러 가지 않아요. <웃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웃음> 아, 발목까지요? 빠진다. 체질과 안쌓겠는데요 백군산의정가이 마천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그 정상에도 세계적인 명상가 네 분이 머물고 걸었던 하늘길에 그분들을 기르는 핸드필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콘도 하이온 팰리스 호텔 방향으로 하산을 합니다 마마 눈에요, 아주 주먹이 캄무스니다매멧돼스도퇴치기가 <목소리도> <때> 떠나왔습니다. <웃음> 멧돼지 해태치종인데요 멧돼지를 만났을때 멧돼법도 있습니다 멧돼지를 만났을는요 절대 상이 누워서 쫄지 퉈하면 절대 안된답니다 정상에서요 전망대까지는 계속 내리막길지만 정상은 그렇게 크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포로 연못에서 대구사 마천대를 걷지 않고 문탄 고덕길로 걸으며 만나는 지점입니다. 만왕째로 진항을 합니다. 만왕째 10, 10km 남았네요. 인도길인데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완전 산길입니다. <웃음> 열린길에서 만왕길 9.2킬로만 니다 정말로요 구비구비 돌 때마다 탄생이 나오는 오길입니다 천거지 높이에서요 바라보는 풍광들은 문탄고도 오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보여주는 아주 마음냉 넘나한 길입니다 중간중간에 정말 많이 트네해지에서는 정말 멋진 풍경을 진짜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순간에요 자작나무 군락지로 지나갑니다 반갑습니다. 곳곳에 또 설치되는 쉼터도 많습니다. 운탄고도 나타를 표식를 만났는데요. 1,330은 운탄고도 중 가장 높은 만악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거 운탄길은요. 지금은 대리문으로 네, 덮혀져 있지만 이거 길은요. 티포장길과 시멘트 포장길이 전갈아 있어야 되고요. 뒷보장길리한 10%는 간다고 합니다. 이렇 하다보면 요곳곳에 낙수터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모두 폐광에서 흐르는 중금속석에 얼연된 물이라 음영은 불가능합니다. 마실 물은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사 갈림길을 또 지나갑니다 오길은요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찬나무와 남엽성이 많은 정말 허젓하고요 이게 예, 신장로 같은 진짜 뒷포장길입니다 거기다가 눈이 또 많으니까요 정말 아주 멋치고좋습니다 많계절 걷기 좋은 은탄고도를 오늘 걸어왔습니다. 만안개에서 시작해서요. 꼬끌재로 반대로 쓸가게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절대로요. 반대로 걷지 마세요. 꼬끌에서 만안개 방향으로 걸어야 멋진 풍경을 계속 즐기면서 걸을 수 있고요. 또 계속 내려온 만큼 동탄고도요, 1337 5길 끝 지점인 만악제에 만화지에 도착했습니다 만악제는요, 세발 1 3 3 0 m 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높은 도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악제 인근은 길이 잘저성되어 있어 살짝 돌려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